들어왔습니다 음. 자 보니까 어, 박상희님 9시 전에만 끝내주시면 돼요 아우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9시 전에는 당연히 끝나죠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자 우리 이제 어, 상업입지론에서 우리 첫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상업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스타일 중심 이렇게 배웠죠 도시공간구조이론의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의 비버, 수레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에서 스타일, 중심 이렇게 외웠고 이어서 일리의 소매인력법칙과 허프의 확률모형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자일리는 소매 인력법칙, 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인력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력법칙, 중력 모형 이렇게 중력법칙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력이론 어 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력과 중력 같은 말이고 이걸 레일리가 얘기했다 근데 이 레일리의 인력, 중력 이 모형이 답으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레일리라는 학자는 사실 이 문제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자 허프의 확률 모형 히읗 히읗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히읗 히읗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허프의 확률모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프는 확률로서 뭔가 얘기했다 초창기 이론이 레일리의 소멸력법칙이고 얘를 좀더 확장시키고 합리적으로 발표한 거 이걸 적용해서 만든 것이 허프의 확률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일리의 소멸력법칙을 좀더 발전시킨 게 허프의 확률모형이다 이렇게 자 레일리의 소멸력법칙을 보니까 두 개의 도시의 상호작용 두 개의 도시 중에서 누가 더잘 잡아당기겠냐 소비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A도시가 있고 여기에 B도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소비자를 소비자가 있는 C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A가 잘 잡아당기겠냐 B가 잘 잡아당기겠냐 이걸 연구한 이론이 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에요 끌어당기는 게 인력이죠 중력이라고도 하고 자얘 예. A와 B이 두 개의 도시에서 누가 더잘 잡아당기겠냐 이때 도시는 넓은 거니까 거시적으로 분석한 이론이고 이때 이제 이 거리가 짧을수록 잘 잡아당기겠죠 조, 거주지하고 배우지 소비자가 있는 데하고 중심지가 가까이 있으면 가기가 편할 거니까 잘 잡아당기겠다 이렇게 본 건데 이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라고 나오면 눈에 보이는 이라는 얘기죠. 물리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직선거리, 단순한 직선거리를 썼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법칙에서 소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 관계고 반비례. 그 다음에 도시의 크기와 비례 관계다. 자 도시가 당연히 클수록 이건 위에는 비례죠. 클수록 유인력이 크고 거리가 짧을수록 유인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큰 중심지라면 다양한 상가들이 있고 큰 상가들도 있을 거니까 소비자를 잘 잡아당길 거고 거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잘 잡아당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기론에서 A는 B분의 C라는 관계식이 나올 때 A와 C는 위에는 비례관계 커질 때 커지고 아래는 반비례관계 커질 때 작아진다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학교론 처음부터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니까. 자 램리의 소멸력 법칙을 좀더 발전시켜서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허프는 일단 이제 얘보다 사실 이론에서 중요한 건 말문제로 허프의 확률 모형이 더 중요해요. 얘가 말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램리는 두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지만 허프는 다수의 점포, 상점이 점포예요. 다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한 도시 내에서 이게 하나의 도시 내에서 여기에 소비자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면 여기에 있는 A점포 여기에 있는 B점포 여기에 있는 C점포 여기에 있는 D점포 여러 개의 점포가 있을 때 상점이 있을 때 소비자를 얼마나 잘 잡아당기겠느냐를 확률로 얘기한 것이 이게 허프의 확률모형이죠. 그래서 두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여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점포. 이건 점포 상점을 얘기한 거죠. 여러 개의 상점을 점포 상점을 여러 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잘 끌어당기는 비율이 확률을 얘기한 거예요. 비율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확률을 얘기한다. 자 그런데 점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미시적으로 좁은 공간에 자세히 연구한 이론이고 이걸 확률로 얘기했으니까 확률 모형이고 중요한 건 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선거리를 썼지만, 허프는, 야, 똑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통환경, 이게 뭐 자갈밭이냐, 진흙밭이냐, 평평한 도로냐, 아니면 교통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시간거리를 도입한 거죠. 이게 좀더 더 합리적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마찰계수를 도입했어요. 단순히 거리의 제곱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마찰계수 승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1값이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의 교통환경이나 교통수단에 따라서 또는 점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라 제시한 거예요 마찰계수를 도입했다 이때 중요한 건 새이 마찰계수 승과 거리의 마찰계수승과 유인력은 반비례 관계이니까, 자, 마찰계수가 이렇게 커지면 유인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지는 거다. 자, 의미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라면, 원래 물리나 과학에서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이라 그래요. 마찰이 클수록 운동이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기서 마찰이란 말쓴 건, 소비자를 점포가 잡아당길 때 잡아당기는 걸 방해할수록 마찰 개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 잡아당길수록 마찰 개수가 크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마찰이 큰건 소비자를 잡아당기는 걸 방해하는 힘이 클수록 마찰 개수가 크다 자 그러면 언제 마찰 개수가 커질 거냐 이 커질 조건 교통이 불편할 때잘못 잡아당기겠죠 일상용품점이 잘못 잡아당겨요 이게 중요하죠 31회 때 나왔을 때 많이들 틀렸어요 일상용품점이 마찰 개수가 크다 무슨 얘기냐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100km 떨어져 있다 해보죠 100km, 100km 굉장히 먼 거리죠 자 그런데 전문품점은 명품점을 얘기해요 뭐 샤넬 명품점 아니면 벤츠 자동차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상용품점은 치약, 칫솔, 화장지 이렇게 파는 점포를 얘기해야 돼요 작은 점포, 편의점 자 그럼 100km 떨어진 그 특정 점포에 편의점과 전문품점 일상용품점과 전문품점이 있을 때 소비자를 멀리는 소비자를 더잘 잡아당기는 건 누굴까요? 화장제 치약 칫솔 파는 점포가 아니라 명품점이 훨씬 더잘 잡아당기는 거예요 화장제 치약 칫솔, 일상용품은 가까이 있는 다른 걸 찾는 거지 굳이 멀리는 점포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품점은 아주 멀리는 소비자도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당연하죠 잘 생각해보면 샤넬 명품점 생각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비자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죠. 이 전문품점, 명품점은 그래서 명품점은 전문품점은 잘 잡아당기니까 마찰이 작은 거고 일상용품점은 잘 잡아당기지 못하니까 잘 잡아당기지 못하니까 마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좀잘 정리해야 돼요. 명품점, 전문품점은 잘 잡아당기는 매력이 큰 거예요. 잘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는 마찰이 작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주 잘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이해가 쏙쏙 되죠? 감사해요 저도 이런 응원에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 거니까 칭찬하시는 건 절대로 아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뭐 많은 사람들 볼때아 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능한 아우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는 거예요 뭐 서로 칭찬해줘서 좋게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찰계수 크다는 건잘 잡아당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 클수록 마찰이 크다 그래서 교통 불편할수록 마찰계수가 크고 일상용품점이 잘못 잡아당겨요 그래서 얘가 마찰이 크다 전문품점, 명품점, 고급 물건을 파는 점포는 잘 끌어당기는 매력이 커서 마찰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랠리와 허프의 이론을 받고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자 사실 학자 이름이 많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것도 암기 코드를 만들고, 만들어줬으면 고만들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고민했는데 뭐 마땅한 게 없어서 우리 버스 분기점 버스 분기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분기점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분기점 물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 분기점은 우리가 손익 분기점 얘기할 때 손익 분기점은 총 매출과 총 비용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분기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분기점의 의미는 같아지는 유인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지만 우리 암기코드로 버스 분기점 버스 분기점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은 소매인력법칙을 수정했다 그래서 수정소매인력법칙이라고도 얘기해요 수정소매인력법칙 이 소매인력은 인력을 얘기한건 레일리죠 레일리의 이런 소매인력 법칙을 그대로 갖다 써서, 야, 유인력이 똑같은 분기점, 경계도 알아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막 연구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누군가 연구한 이론에 숟가락 하나 딱 얹혀가지고, 이제 부동산 학교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에서 이름이 역사적으로 계속 남게 된 사람이네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버스 분기점. 우린 사실 이렇게 살아야죠. 많은 노력하기보다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좀더 발전시켜서 좀더 새롭게 만들어서 이익을 취한다. 뭐 이유를 남긴다. 이런 거 좋은 거죠, 사실. 자, 분기점 경계라고 하는데, 분기점 경계. 이 경계는 두 도시의 유인력이 똑같아지는 지점을 이걸 분기점 경계라고 하고, 우리가 반드시 외화될 거. 이 경계, 분기점은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형성된다. 그래서 경계는 언제나 작은 도시 쪽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암기코드가 경작이 있었어요. 경작. 자, 경계, 분기점이죠.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된다. 이런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자 보죠. 이렇게 우리 수업 중에 다 설명했지만 한번 다시 복습한다 보면, 자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력 법칙을 이걸 수정한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이러니까 레일리가 얘기했던 이 유인력은, 유인력은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리가 짧을수록 유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크기가, 중심지의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비례 관계, 얘는 반비례 관계. 자, 그럼 만약에 이정 가운데라고 한다라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우린 거리는 똑같으니까 크기만 보면 유인력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이 거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A가 크고 B가 작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A의 유인력은 크고 B의 유인력은 작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경계는 아니네요. 그럼 경계, 유인력이 똑같아지려면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냐면 B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보면 A는 더 멀어졌으니까 유인력이 작아졌을 거고 비는더 가까워졌으니까 이 거리보다 더 가까워졌으니까 유인력이 커지겠죠. 이 거리보다 좀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유인력이 똑같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되고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서 형성된다. 경작 이렇게 외워 놔야죠. 경작.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서 형성된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버스 분기점 이렇게 버스 분기점 이렇게 해석하고 자,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입지이론이 있어요.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이 암기 코드가 내름 넬름 혀를 넬름거리는 거, 넬름거리는 소입, 소입. 자, 소입. 이게 중요해요. 소매점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넬름거리는 소입, 넬름소입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매자가 판매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를 소매점이라 그래요 점포 얘기하는 거예요 상점 점포 상점이나 점포 소매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최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위치해야 되느냐? 위치하는 장소를 입지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입지해야 돈을 많이 벌겠냐? 이걸 여덟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더라. 이 여덟 가지 원칙은 사실 울 시험 문제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면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원칙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좀 기억해놔야 돼요. 이두 가지가 뭐냐면 점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이게 소매점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돈 많이 벌려면 이때 보안 상품 서로 도와주는 상품이죠 샤프와 샤프심 관계죠 샤프를 파는 점포가 있다면 라 샤프심 파는 점포, 점포가 바로 옆에 있으면 얘 사갈 때 얘도 사갈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래서 보안 상품의 경우는 양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보안 상품의 양립성 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경합. 이 경합은 경쟁이죠. 경쟁. 경쟁이 많으면 돈 많이 못 벌죠. 중개업자가, 중개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서 경쟁 많이 하면 돈 많이 못 벌고 어떤 지역에 나 혼자 있으면 경쟁 없이 혼자 있다는 건 독점이죠. 독점하면 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면 경합은 최소가 돼야 돼요. 경합의 최소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좋은 얘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넬슨의 소매입지론에서 8가지 원칙 중두 가지 중요한 거 보안 상품은 모여있는 게 좋다 양립은 모여있는 거죠 옆에 바로 붙어져 있는 게 좋다 경쟁은 조금 있어야 돈 많이 벌수 있다 경합의 최소성 경합은 경쟁을 얘기하죠 자, 넬슨의 소매입지론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상업입지론을 다 배웠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랠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허프는 히읗히읗 히읗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렐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약간 수정해서 분기점을 밝힌 사람,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버스 분기점. 그 다음에 소매입지이론. 소매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넬름, 소입,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자, 그러면 공업입지이론에서 비버, 수레, 이렇게 두 학자를 배웠죠. 상업과 관련되어서 상가, 중심지와 관련된 학자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론 스타일 중심 그 다음에 렐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버스 분기점 넬슨의 소매입지 론 넬름 소입 이렇게 다섯 명의 학자가 있네요 다섯 명까지 배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5번 먼저 풀으면 자 5번 보죠 5번 음 답은 많이 맞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오답이 있어서 제 목표 심기일전 올해가 가기 전에 100%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100% 만들어주세요. 100%. 한 문제라도 100%가 되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제가 뭔가 한턱 쏘겠습니다. 100%가 나오면 아직 뭐뭘 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번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뭔가 내가 준비를 할 테니까 100%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5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중요한 키워드만 한번 보죠. 보도록 하죠. 자, 레일리. 랠리.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이죠. 인력 나와야 돼. 인력. 인력 법칙. 또는 중력 모형. 이렇게 나와야죠. 인력이 중력이니까. 자, 이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건 유인력을 얘기하죠. 이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자, 중심지의 크기에. 중심지 크게 뭐하고? 비례하고 이하고는 비례하겠죠 거리의 제곱과는 뭐한다? 거리 제곱과는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와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분모에 있는 걸 전부 다 묶어서 반비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와 반비례한다 틀려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버제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동심원 이론은 티네의 고립국 이론이 있었죠. 티네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도시에 적용하였다. 맞죠? 티네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 확장 발전시킨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죠. 자, 세 번째, 해리스 울만, 다해. 다핵심 이론이죠. 다핵심 이론은 자 교통축을 적용한 여기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다. 맨 마지막에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여기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다. 자, 이거 좀 이상하죠? 이게 32회 때 나와가지고 많이들 어려워했던 질문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자, 헤리스와 교통축을 적용해서 호이티의 선형이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라, 자이 문제를 좀 해석하면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죠 동심원 이론에다가 여기에다가 포이트의 선형 이론을 선형 이론을 결합하고 여기에다가 다핵이 발생하는 요인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뭐다 다핵심 이론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헤리스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다가 호이티의 선형 이론, 이건 교통이죠, 교통. 교통망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결합시키고, 여기에 핵이 많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동종은 양립하고, 이종은 비양립하고,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를 바꾸면,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여기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이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죠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여기를 결합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핵이 만들어지는 요인을 개선한 이론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 지문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역사적 순서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티의 선형이론 마지막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니까 동심원 이론에다가 교통축을 교통망을 적용해서 다액이 발생하는 추가적인 요인을 결합시킨 것이 헤리술만의 마지막의 다액심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이 내용을 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허프는 확률 모형이죠. 점포 여러 개의 점포가 이용할 확률 확률.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건 점포의 거리, 이때 거리는 시간거리를 썼던 거죠 시간거리를 쓰고 점포의 수와 점포의 면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허프의 확률모형은 여러 개의 점포를 확률로 접근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는 중심지가 계층화되면서 이 계층이 중요한 거죠. 중심지의 계층구조. 계층에 따라서 똑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있더라. 그래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자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는 고차와 저차 중에 누가 더 도달 범위가 크겠어요 재화 도달 범위는 고차가 크겠죠 최소 요구 범위도 당연히 고차가 큰 거죠 백화점이 더 멀리까지 팔고 얘가 망하지 않으려면 좀더 수요 규모가 더 많겠죠 편의점보다 얘는 백화점쯤으로 얘는 편의점쯤으로 봤는데 백화점이 더 멀리까지 팔 거고 망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보다 더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르다라고 나왔으니까 크리스탈러의 개충구조를 설명한 거죠.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좀 어렵게 나온 질문이었어요. 자, 기억해놔야죠. 역사적 배경.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다가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결합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요인을 집어넣어서 해리 술만의 다핵심이론이 나왔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뭘 쏘실까? 아, 별다방? 아, 별다방 쏠수 있죠.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77명인데, 어, 충분히 쏠수 있어요. 아,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웃음> 있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어, 그렇다고 뭐돈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이루면 같이 즐겁게 서로 웃으면서 할수 있는데, 일부 비용이 들어간다면 라할수 어, 있습니다. 네. 자, 100% 위하여 노력하죠. 앞으로 계속. 자, 6번 문제보죠 허프의 이론인데, 자 허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다시 한번 제가 딱 바꿔보면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보죠 자이 지문도 사실 사람들이 1번 지문에 어려워 했어요 1번 지문 자이 지문을 많은 선생님들이 또 잘못 해서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자 허프 모형에서 자 허프 모형이라면 이 모형이 확률 모형이죠 확률 모형 자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매장은 맞죠? 도시가 아니라 점포나 상점. 이 매장은 점포 상점을 얘기하니까 허프는 여러 개의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유율이 얼마냐. 그래서 매출액까지 추정할 수 있게 연구한 이론은 맞아요. 자 얘는 맞고. 근데 중력 모형은 원래 선생님 중력 모형 인력은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레리잖아요레리의 소밀력 법칙이죠. 허프 모형이 아니라 이얘좀 이상한데요. 일단 넘어가 보죠. 좀 이상하지만 넘어가서 자, 두 번째 마찰계수는 자, 공간 거리의 마찰계수를 썼죠. 마찰계수는 소비자를 잘못 잡아당기게 방해하는 힘이 클수록 마찰이 크다 그랬죠. 자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뭐 어, 달라질 수 있죠. 이건 뭐뭐 뭐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자 마찰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유인력을 허프가 얘기했던 유인력은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 점포의 크기죠. 얘를 정해놔야 얘를 구해서 유인력을 구해서 각각의 점포의 확률을 찾을 수 있었을 거니까 이 유인력을 구하려면 마찰계수가 정해줘야죠. 당연히 그래요. 자 교통이 나쁠수록 교통이 나쁘대요. 자, 마찰 개수는 방해하는 힘이니까 나쁘면 잘못 잡아당길 거니까 마찰 개수가 커지게 된다. 맞죠? 자,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소비자를 잘 잡아당기죠. 잘 잡아당기니까 마찰 개수가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이 틀렸는데, 답은 5번인데, 1번 지문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라고. 자,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중력 모형이 허프의 모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렐리가 먼저 얘기했던 소매인력 법칙이나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활용은 이걸 확장 발전시켜서 즉 초창기에 발표한 이론이 렐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었고 나중에 이걸 확장 발전시킨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식이 비슷하잖아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거리의 마찰계수 분의 크기 제곱이 아니라 마찰계수로 바꿔놓은 거죠 이걸 활용해서 이걸 발전시켜서 만든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모형에서는 중력 모형에서 또는 레일리의 소밀력법칙에서는 도시, 두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지만 얘를 좀더 발전시켜서 여러 개, 다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확률을 구해서 매출액까지 추정할 수 있었다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모형이 허포모형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프의 확률모형은 일리의 중력 모형, 소매인력 법칙을 좀더 발전시켜서 매장의 매출액까지 추정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문인 거예요. 어, 선생님들조차도 사실 이 지문이 나왔을 때 허프 모형이 중력 모형이라고 다 잘못 설명한 사람도 많았어요. 틀린 얘기예요. 일리리의 랠리, 이론이 어, 소매인력 법칙 중력 모형이고 허프는 확률모형이라고 해야 돼요. 중력 모형은 일리 거지만 얘를 활용했다는 라 얘기는 이걸 확장, 발전시켜서 허프의 모형이 만들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오해 없도록 해야 돼요. 자, 중력 모형은 레일리 거고 확률 모형이 허프 거예요. 그래서 확률 모형이 중력 모형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레일리의 중력 모형을 발전시켜서 허프의 모형이, 허프의 모형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 얘기하는 질문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었으면 심심하니까 5번을 눌러보세요 1번 지문 중력 모형은 레일리 거고 확률 모형은 허프 거다. 이렇게 강의 최고예요. 감사해요. 아이패드 하트. 아이패드 하트는 뭐죠? 어찌 됐거나. 아, 저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저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뭐 강의하는 것 쉽지 않겠죠 음, 저도 최고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최고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더 알아봐 주시고 제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강의를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 진입하게 된 시간이 많이 길지 않아요 어, 조금 전에 이제 입시 강의를 좀 제가 했었어요 고3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장으로 넘어와서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강의 경력이 좀 많이 길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합격시키면 많이 추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합격하시고 자 7번을 보죠 7번 보니까 자 답은 5번인데 많이 맞았고 이제 오답도 있네요 이제 오답을 없애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33회에 나왔던 문제 자 7번과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33회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입지이론과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거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죠 자 답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키워드가 핵심인 거예요 나머지 문장이나 단어에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노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PPT를 만들었었고 버제스가 호선되어 했다? 좀 다른데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제동, 동자가 빠졌어요. 제동이가 호섰네요. 다했다. 네, 수인님, 제동, 동심원이론까지 나오면 좋겠어요. 자, 7번 보죠. 자,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우리가 비버라고 했으니까 어, 최소 비용이론, 비용은 최소가 좋지. 맞죠? 자, 이때 운송비, 노동비, 집접비 이세 가지가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보았다.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 얘는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니까 최소, 최소가 맞는데 얘는 이익이니까 최대가 돼야죠 그래서 얘가 중요하죠 얘가 중요해요 각 요인이 최소화되면 안 되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네요 기억은 맞고 자, 니은 보니까 렛쉬의 최대 수요이론 우리가 수레라고 했으니까 수요는 많은 게 좋죠 렛쉬의 최대 수요이론은 얘는 수요자가 많은 중심재 입자는 게 좋겠다. 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건뭐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수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죠. 배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비용은 비용은 뭔가를 만들 때 나가는 지출을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버의 최소비용은 생산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설명한 거고 수요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설명한 건 레쉬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얘도 틀린 건 없어요. 안 배운 게 나오면 이건 맞다 틀리다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중요한 답이 아닐 거다. 나머지 지문들. 안 배운 건 신경쓰지 않는 거예요. 배웠던 것 중에 틀리게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넬슨의 소매입지론. 낼름거리는 소입. 맞죠? 자, 소매점이 점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의 원칙,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맞죠? 이때 중요한 게 보안상품 양립성, 경합의 최소성 이렇게 나와야죠.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재수없게 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리을 보니까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핵이 여러 개다 헤리스 울만 우리가 다해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몇 개의 분리된 핵이니까 핵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정답 기억리엔팅은리을 요즘 요즘 문제를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려고 할때 모두 정답을 내요 설마 모두 정답이겠어 이렇게 의심스럽지만 자신있게 모르는 건 답이 아닐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건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게 있느냐 그게 있으면 틀린 거다 이거 하나 확인하는 게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모르는 게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어 이거 배운 거 맞네 맞네 배운 게 그대로 나왔으면 맞는 거예요 안 배운 거는 우리가 맞았다 틀렸다 그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맞은 걸로 보는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정답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낌이 왔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어, 많이 맞았던 문제고 자 8번 보죠. 8번은 음, 맞네요. 맞을 어, 줄 알았어요. 네. 자안 배운 게 수록 나왔어요. 사실 어, 작년에 학기론에서 이의 제기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모두 정답 처리가 된 문제가 이 문제예요. 허프의 모형. 자 허프 모형이니까. 확률 모형이죠. 확률 모형. 자,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좀 더, 자, AJ가 받아들여서 옳게 바꾼 문장으로, 문제로 바꿔놨는데. 자, 보죠. 자, 허프 모형은 확률 모형이죠. 다수의 점포, 여러 개의 점포에 확률로서 점유율을 연구해서 매출까지 끄집어냈던 이론인데. 자, 키워드를 보면, 자, 허프 모형에서 매장이, 매장은 점포. 상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점에게 주는 고객에게 효용이 클수록 만족이 클수록 중요한 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자 매장을 얘기한 거 맞고 확률을 얘기한 거 맞으니까 이건 허프 확률 모형 맞는 거예요. 어, 기억은 맞고 자 니은 보니까 자 매장을 방문하는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 유인력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력 자 유인력 근데 허프가 얘기했던 유인력은 유인력은 거리에 마찰계수 승분에 점포의 크기.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니까 매장의 크기와 비례하고, 크기와는 비례하고, 맞죠? 자, 매장까지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리와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거리에 마찰계수 승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얘도 옳은 거다 그래서 모두 옳은 지문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됐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어, 황재원이다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옳은 지문이야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그래 많은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런 거 이의제기 올리면 안돼 라고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얘기했지만 어, 저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거리의 마찰계주와 반비례지, 이게, 거리와 반비례는 틀리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는 뭐냐면,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이의제기할 때 논거를 제시했을 때, 반비례는 A와 B를 곱할 때, 일정한, 일정한 상수가 나와야, 이게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예요. 자, 예를 들면, A와, 뭐를, 이게 만약에, A라고 한다라면, A와, 뭐를 곱할 때 이게 1이라는 값으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때이두 개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a와 반비례인 건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이 관계에 있을 때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요. 아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 곱했을 때 일정한 관계 일정한 상수가 나야 와 되는데 거리와 유인력을 곱했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오지 않아요. 거리에 마찰계수라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허프의 이론에서 마찰계수를 뺄 수가 없어요 마찰계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거리에 마찰계수 승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레일리의 소멸력법칙도거리에 제곱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거리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얼른 봐야죠 니은이 들어간 건다 답이 아니겠네요 니은 틀렸고 니은 틀렸고 자 그러면 3번과 5번이 답인데 디귿, 리을, 미음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기억이 맞냐 틀리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기억을 다시 보면 자 고객이 주는 효용, 만족이 클수록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 확률 얘기했어요 어, 만족이 크면 확률이 높겠지 매장 점포를 얘기했고 확률 얘기한 거 허프이론 맞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되어야 됐던 거예요 자, 디귿 보죠 디귿은 확실히 맞죠 디귿을 보니까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과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 달라질 수 있고 교통이 나빠지면 잘못 잡아당기니까 마찰 개수가 커진다 맞죠? 디귿은 맞고 기억도 맞고 자 리을과 미음은 배운 바가 없어요 답을 결정하는 지문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내용을 보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고 한다 맞죠?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러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리와 유인력이 반비례니까 거리가 멀면 잘못 잡아당기고 거리가 짧으면 잘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잘 잡아당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소비자는 가까운 매장일수록 잘 잡아당겨서 잘갈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자 미음을 보니까. 자,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 제로썸의 게임이 된다. 이 제로썸 게임.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해서 모르는 분이 많이 있었지만, 제로썸, 썸은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계가 0이 된다. 변함이 없다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소비자가, 소비자가 100명이 있더라. 여기에 A 점포가 있고, 여기에 B 점포가 있고, 여기에 C 점포가 있다라면, 처음에는 얘가 이쪽에 뭐 30명 가고 이쪽에 20명 가고 이쪽에 50명 갔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점이 달라졌는데 점포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거리가 달라졌을 때 만약에 또는 새로운 상점이 왔을 때 여기에 20명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100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D라는 점포가 들어와도 여기에 E라는 점포가 들어와도 얘가 줄어들어서 20명 가고 여기에 10명 가고 여기에 40명 가고 여기에 10명 가고 결국은 전체 총 매출은 이 소비자 100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 전체 총 매출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제로썸 게임이라 그래요 제로썸 게임 전체 매출이 전체 매출은 변하지 않고 네가 좀 많이 가져가냐 내가 좀 많이 가져가냐 이걸 따질 때 누가 좀더더 더 많이 가져가냐는 것만 알지 전체 매출은 변하지 않는 연구다 그래서 이거에 한계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계에 우리의 비판까지할 필요는 없고 이 제로섬이라는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전체 총 매출이 달라지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차이지 전체 총 매출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 이걸 제로섬 게이람,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등장한 질문인데 어찌 됐거나 안 배웠던 내용이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틀린 걸 찾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 시험이라면 본 시험이라면 사실 안 배운 게 나오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 처음 보는 게 나왔어? 당황해가지고 잘못된 오답을 체크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된 방법은 안 배운 게 나오면 얘는 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는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옳든 틀리든 이런 거 구분하는 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기를 출제자가 줬을 때 중요한 건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고 니은이 틀렸다. 그러면 두 개가 남을 때 우리가 이두개 보기 중에 찾을 건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보기는 안 배운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답을 결정하는 지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건 무시하고 기억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게 있느냐 안 배운 것들은 신경 쓰면 안 돼요 안 배운 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허프의 확률모형은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확률로 얘기했다 점포 매장이 나왔고 확률이 나왔으니까 어 맞는 거겠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머지 문장 했을 때 크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 자 이의 제기가 하나 받아들여서 모두 어, 맞게 된 정답 문제였지만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변형된 문제로 다시 나올 거니까 자, 니은은 틀렸다는 거죠 거리에마찰계에서 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9번 계산문제 보죠 자, 9번, 10번은 계산문제인데 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문제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서 계산문제는 중요하고 자주 자주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루 시간 내 가지고 막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주 열 문제씩 열 문제씩 풀었던 거또 풀고 반복해서 풀고 풀고 풀고 할때 나중에 이 문제를 보니까 눈으로도 식이 탁 나오고 그냥 암산으로도 되고 계산기 몇번 눌러서 답 나왔다. 이 정도까지 돼야 본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자신 있게 풀어내는 거지. 한번 풀어서 맞은 적이 있다고 해서 본시험에서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만큼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정해졌다라면 그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마지막에 이제 눈으로만 봐도 자신 있게 아주 당연히 풀수 있어 라고 할 정도까지 돼야 본시험에서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고 계산문제 아홉 문제 정도 평균 나오는데 이 중에 네 문제 정도를 맞춰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반복 연습 해주시길 바래요. 네, 어 교재 얕다고 아이린님 감사해요. 항상 저에게 많은 칭찬을 주시는 분이죠 아이린님 네, 감사해요. 아이린님 감사해. 네. 자 그리고 어. 아 그래요 당연하죠 올해도 오류가 있으면 제가 나서서 열심히 이의제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어 그 문제가 한두 문제로 이제 아쉽게 어, 불합격할 수 있는 사람의 심정은 분명히 이해해요 근데 이제 너무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가르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게 나왔을 때는 제가 목숨 걸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무조건 나서서 할 건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강요하시면서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건 조금 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 제기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제가 나서서 이해 제기를 분명히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네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네짱 멋지세요 감사해요 네 지연님 네 감사해요 자, 9번. 자, 보죠. 소매력 법칙과 확률 모형 계산하는 거. 우리 계산 문제 한번 유형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소매력 법칙과 확률모형은 우리 확률 모형 때 마찰계수를 도입하는데 이 마찰계수는 우리 시험에 언제나 이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고 거리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시간거리든 그냥 직선거리든 상관없이 거리의 제곱으로 계산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 없다. 자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멸력법 측 확률 모형을 계산할 때는 각 도시나 점포의 유인력을 먼저 계산한다. 당연히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네 개가 있든 각각의 유인력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거 b 꺼를 구했을 때 A께 만약에 30이 나오고 B과의 유인력이 20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두 번째 해야 될건 A 유인력의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유인력의 비율 자 유인력의 비율 이렇게 나왔어요 유인력의 비율 그러면 유인력이 A 유인력이 위에 가야 돼요 분자에 가야 돼요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라 여기에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6명 있을 때 제가 문제에서 남자의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말이 없어도 이 앞에는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남자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 수분의 남자 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10명 남자가 4명이니까 얘는 0.4 40%다 이게 남자 비율이다 0.4나 40%나 같은 얘기예요 퍼센트가 없을 때는 0.4. 퍼센트가 있으면 4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의 비율이 렇게 나오면 얘가 중요한 단어니까 이 중요한 게 분자로 가야 돼 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수업 중에 많이 하는데 대부 비율 이렇게 나오면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액은 분자로 가야 돼요. 분자. 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을 대부 비율이라는 거예요 뭐 전체는 뭘 의미하냐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총 투자, 투자한 금액 중에 내 돈이 얼마고 빌린 돈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때총 투자액이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총 투자액을 얘기하고 총 투자액 중에 대부액 내가 만약에 10억을 총 투자했는데 내 돈을 4억 썼고 빌린 돈이 6억이라면 빌린 돈을 대부액이라 그러죠 그럼 대부 비율은 0.6이다 또는 6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앞에 있는 얘가 중요한 거고 이 중요한 건 분자로 간다는 거자 그럼 다시 보면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a 유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a 유인력이 어디 가야 된다 분자에 가야 된다 전체 분의 a 유인력 그러면 위에서 a 거30 b 거20 나왔으니까 전체는 50이겠죠 a 건 30이겠죠 그럼 계산하면 0.6 그러면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유인력 b는 0.6이고 6 0인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런 거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소비자가 만약에 100명이 있더라 100명 중에 A가 지금 A 유인력의 비율이 60% 나왔으니까 60%로 잡아당긴다 0.6의 비율로 잡아당긴다 100명 중에 몇명 잡아당기겠냐 그러면 곱하기 비율 0.6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명 잡아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한 비율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소비자 수를 곱하면 소비자 수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 60명 A로 유입된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푼다 그럼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소멸력법칙과 확률모형을 계산할 때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한다 두 번째 유인력의 비율을 계산한다 세 번째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자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요 첫 번째 자첫 번째는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자, 두 번째는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고 세 번째 비율의 유인력의 비율에다가 소비자수 곱하면 대로는 소비자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자 9번 한번 풀어보죠 자 이렇게 세개가 나왔는데 자 허프의 모형을 활용해서 확률 모형이죠 확률 모형을 활용해서 자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확률을 확률 모형이니까 확률을 구하고 월추정액, 점포 A의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사람 수를 계산하는데 어, 매출액을 구하라고 어, 조금 다르네.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자 보니까 X지역의 주민이 4천명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다. 4천명이 모두 소비자다. 이렇게 나왔고 AB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 이 할인점은 매장 또는 점포 또는 상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허프는 여러 점포 여러 점포니까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각각 할인점이 세 개가 나왔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자 그러면 A의 유인력을 구하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5의 제곱분의 500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면 5의 제곱분에 500 이렇게 쓴다라면, 5의 제곱은 25니까, 25니까 여기에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B의 유인력도 구하면, 거리의 제곱이 10의 제곱분에 300이니까,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얘가 3 이렇게 나올 거고, 자, C의 유인력은 15의, 15의 제곱분에 450이니까, 15의 제곱은, 15의 제곱은 계산이 5, 7, 5, 1 225네요. 그러면 225면 2네요. 그럼 얘는 얘가 225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유인력을 구했어요. a 거, b 거, c 거. 그럼 두 번째 자 보니까 A를 A라고 나왔으니까 A의 유인력에 뭘 구해야 된다? B율을 구해야 되겠네요. A 유인력의 비율 그러면 전체 유인력분에 A 유인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총 25가 나오고 A꺼가 20이 나오겠네요 자 이걸 계산하면 0.8이 나오고 몇 퍼센트다? 80%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로 끌려가는 사람 수가 몇 명이냐라고 한다면 라 여기에 4,000명이죠 4 4,000명을 곱하면 A로 끌려는건 3,200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로 끌려오는 사람 수는 3,200명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B, 율을 구해서 0.8, 80%가 나왔고 여기로 4,000명 중에 0.8, 80%만큼 잡아당기니까 3,200명이 나왔는데 매출액을 구하래요 그럼 조건을 줬을 거예요 아, 물론 마찰계수 1을 줬으니까 여기에 제곱으로 쓴 거죠. 마찰계수 2라고 줬으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마찰계수를 다른 값으로 준 적이 없어요. 2만 줬어요. 자, 근데 1인당 할인점의 소비액이 35만 원이래요. 1인당 한 사람당 소비액이 35만 명인데 우리가 A로 끌려오는 사람이 몇 명이다? 3200명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200명을 이렇게 곱하면 얘가 11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2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계산기가 할 거니까 35만 원 곱하기 3200명 이렇게 하면 11억 2천만 원 자, 그래서 구했던 거죠 0 0 0 0.8, 0.12, 0.08 어. 잘 모르겠어요 넘치세요. 네, 어, 칭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어찌됐거나 우리 문제는 단한 번도 다른 유형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응용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각각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서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데려오는 사람 수,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하고. 소비자 수를 계산했는데 이게 약간 응용해서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1인당 소비액이 35만원이니까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 3200명에다가 35만원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1억 2천만원 어. 자 그래서 2번이 12억 2천만 원 이렇게 된 거고 자 이건 뭐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우리 11월 12월 달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1, 2월 달도 계속 중요하다고 열심히 연습했던 거죠 그래서 3개 나와도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원리대로 쭉 풀어내면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단한 번도 응용해서 이것보다 더 응용해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가장 많이 응용한 문제예요 아네아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어 맞아요 어, 맞네요 네 머리가 썩잘 돌아가지가 않네요 오늘 자 그래서 소멸요법 치과 확률 모형 받고 마지막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보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간단해요 이건 뭐 제가 수업 중에도 좀 자랑 좀 했는데 어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푸는 건 저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 좀 했죠 물론, 이런 걸 고민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겠죠? 좀 인정해 달라고.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는데. 자, 분기점을 계산할 때, 경계, 분기점을 계산할 때, A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지점인 거냐,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A가 64만, B가 16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거리가 30km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32에 기출했던 문제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간단하게 첫 번째는 크기를 약분한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약분이에요 약분 약분해서 크기를 약분한다 그러면 16으로 나누면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죠 첫 번째 크기를 약분한다 두 번째 뭔가를 제곱해서 크기가 되는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거리비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제곱해서 이 크기가 되는 거이 값을 찾는다 그렇다면 뭐를 제곱할 때 4가 될 거냐 뭐를 제곱하면 1이 될 거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의 제곱은 4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러면 거리비는 2대 1 떨어진 곳이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계는 2대 1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낸 건 거리비가 2대 1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3이 되겠네요 전체가 3일 때 2대 1 떨어져 있는 지점이 경계다 이거 찾아낸 거예요 근데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30km라고 했으니까 3일 때는 2대 1이니까 10배 커졌죠 그럼 각각 10배씩 키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0km 떨어져 있고 얘는 10km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경계는 A로부터 20, B로부터 10 떨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을 풀 때는 크기를 먼저 약분해서 간단한 이렇게 정수비로 나타내고 자 제곱해서 이 크기가 되는 값을 찾는다. 2대1 찾았죠. 그러면 거리비가 2대 1이고 두개 합치면 3이니까 우리가 알아낸 건 전체가 3일 때2대1 떨어져 있다. 근데 문제에서 30km로 줬으니까 10배씩 키워 주면 되겠죠. 20 10km 떨어져 있다. 그래서 a로부터 20 자 궁금한데 어이문제 정답을 보니까 4번인데 저한테 배운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모의고사 낼 거예요 어 제가 4월 모의고사 맥랜드 4월 모의고사에이 컨버스의 분기점으로 낼 거예요 낼때 저한테 배우신 분은 모두 맞아야 돼요 이건 뭐 제곱해서 그값 되는 거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뭐 산수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모두 이런 문제 100%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네. 이건 좀 착각했나? 자, 어찌됐거나,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다시 머릿속에 좀해석하면 자, 크기를 약분해서 간단한 크기비로 놓고, 제곱해서 크기가 되는 거리비를 찾는다. 제곱해서 되는 거. 한번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습.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 거리가 8km라고 했을 때 경계는 어느 쪽에 있냐? 물론 경계는 작은 도시니까 B쪽 가까운 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번째 해야 될건 약분이죠.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한다. 자, 3으로 나누면 1이고 3으로 나누면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건 야, 제곱해서 9되는 값과 제곱해서 1되는 값을 찾아라 이거죠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 3 여기는 1 그럼 거리비가 몇 대면? 3대 1두개 합치면 얼마? 4 그래서 전체가 4일 때 3대 1 떨어져 있다 어 근데 문제에서 두배큰 값을 줬네요 4가 아니라 8이라고 줬으니까 어두배 커졌네 각각 두배씩 키워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6km 여기는 2km 떨어진 지점이 경계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약분하고 제곱에서 그 값이 되는 걸 찾아서 거리비로 놓는다. 이거죠.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약분, 크기를 약분하고 제곱에서 크기가 되는 거리비를 찾는다. 이렇게. 자, 모두 알아들었으면, 음, 9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나 이거 앞으로 절대 안 틀리겠다. 무조건 맞추겠다. 더 어렵게 나올 리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거 정확히 알아가지고 연습하셔서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약분한다 제곱해서 그값 되는 거리비를 찾는다 이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원래 이제 어 원래는 사실 제가 어 지대 이론을 좀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지대 이론도 좀 설명해 주려고 했었는데 음, 두 시간당 수업에서는 제가 지대이론을 설명했었는데 어, 정규 수업에 기본이론 과정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고 김포에서도 수업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나중에 3, 4월 도로 미뤘는데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너무 늦어서 사실 오늘 더 수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옆에 이소훈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저랑 같이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같이 들어가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해서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심기일전 때 제가 학자별 지대이론 이렇게 일곱 명의 학자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소개시켜주면서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암기 코드까지 좀 정리해 줄게요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서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다음 심기일전 때 학교는 심기일전 때 설명해 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암기 코드 만 한번 우리 암기 코드에 있던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하면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버제스의 동시원이론 포이트의 선형이론 자 해리스 만의 다핵심이론지도 다해 해리스 만의 다핵심이론 비버술레 비용이론의 베버 비용은 최소가 좋다 수요이론의 래쉬 수요는 최대가 좋다 최소 비용이론 최대 수요이론 수노집은 뭐냐면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공업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했죠. 수송비, 노동비, 집저비. 이걸 운송비라고도 하고, 얘를 인건비라고도 하죠. 근데 얘는 비용이니까 최소가 돼야 되고, 얘도 비용이니까 최소지만, 얘는 이익이니까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비용이 최소가 맞다. 비용이 최소가 돼야 된다. 자, 원감. 원료 지향형 입지는 중량 감소 산업 중량이 줄어든다 즉 원료에서 제품 될때 중량이 줄어든다 그럼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원감이었고 스타일 중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근데 중심지라는 말보다 중심지의 형성이나 성립과 중심지의 계층을 연구한 이론이다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넬름 소입 넬슨의 소매입지이론이죠. 점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한 거죠. 경작, 자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이죠. 버스 분기점, 버스 분기점 그래서 경계는 작은 도시에 가까운 쪽에 형성된다. 이런 거죠. 분기점이론 소매력법칙을 수정한 거죠. 수정 소매력법칙이 수정이 좀 빠졌네요. 자근데소매력법칙으로쓴 이유는 뭐냐면 이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그대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을 바꾼 거다 보니까 얘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 의한 것도 맞고 소멸력 법칙에 의한 것도 맞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암기코드로 정리했었고 안돼 아 네. 네 서울대 출신 맞습니다 이렇게 서울 레셔널 유니버스티에 나왔어요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서울국립대학, 이렇게 썼던 거죠. 서울국립대학 출신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세법의 신, 이송원 쌤. 어우, 갑자기 세법의 신. 맞습니다. 자, 그러나, 어, 공지할 내용이 있는데, 원래 이제 격주로 세법학계론, 세법학계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어, 다음 주에는 이송원 교수님이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심기일전이 잠깐 쉬고, 그 다음 주에 세법 이소원 교수님께서 심기일전을 다시 진행할 거예요. 다음 주는 심기일전이 잠깐, 휴강이 있을 거니까 좀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한주쉬게 된다라는 거 잠깐 공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어 2월 25일 날 세법 이소원 교수님께서 세법의 신 이소원 교수님께서 어 심기일전 진행하실 거고 그 다음 주에 학기론 진행할 거고 학기론 때는 이제 오늘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지대이론도 좀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학자별 이론을 총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학기론에서 나오는 학자 몇 명이 있죠 우리가 이제 코즈도 배웠고 그 다음에 코주도 배웠고 헨리 조지라는 사람도 배웠죠. 이런 학기로 나온 모든 학자를 제가 좀 정립해 드릴 거니까 다, 아 다음 다 학기론 심기일전 때 이제 학자별 이론들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배웠던 거 도시공간구조이론 그 다음에 공업입지이론 상업입지이론 이렇게 해서 총 10명의 학자 이론을 배웠네요. 계산 문제 두 가지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네, 물론 틀려도 괜찮지만 안 틀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모두 맞추는 그날까지 네,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고생하셨고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나머지 주말 시간 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다 어, 다음 주에 뵙겠네요 네다 다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